안녕하세요. 저는 군산에 살고 있고요. 중3 고2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. 우선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. 또 대학에 가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게 취업을 할까. 요즘 뉴스를 보면 고, 고졸 학생이 대졸 학생들보다 더 취업을 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저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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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이 수업하는 걸한번 봤더니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재밌게 공부를 하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일을 하는 다 일을 하 엄마이다 보니까 관심은 많이 있어도 제가 어떻게 정보를 얻어올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학습연구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저한테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